<웃음> 어? <웃음>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전쟁할 때 되게 위험했구나 여기가. <웃음> 와 여기야? 여기 걸어가야 돼? 차못 들어가? 와 여기 완전. 디 기보? 디보디보모터오바이 가, 디 가, 디어요 오빠래요. 찌어이 같은데. 꼬이 같은데 나보고 오빠래. 오빠래. <웃음> 아? 뭐야? 어. 이거 질것 같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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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여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? 한 층이 더 있어? 아 이거 아 잠깐만. 와. 아, 잠깐만, 근데 아름답긴 한데 이 아,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혼난네 어, 간다. 오빠. 는 가자.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말고. 오빠는 카메라맨이잖아. 음. 수영 잘해 수영 잘해. 오 이제 죽겠어. 이반 n 이 rồi. 잘가. 야, 창피하게 왜 여기 와서 빨래를 하고 그래? 없어 아, 진짜 <웃음> 가자, 디베디 디베 오케이, 신청! 신청! 헷갈블라이! 컴또!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디보 마뉴 푸. 디보 하우 하이무에 푸다. 아 하이무 푸 컴퓨터. 이게 뭐야 이게. 끝자. 갈 뻔했어. 여기는 진짜 한국 사람 오는 사람이 내가 최초일 거야 여기는. 그렇지? 어. 진짜 20분인데? 아 매야. 진짜. 아이고 요리하느라 고생했어요. 고마워요. 네. 못생겼다. 못생겼다고? <웃음> 응. 아, 내가 먼저 먹어, 얘들아. 어. 응? 응. 이거, 이친구먹 고단해. 나안 해봐. 가자. 나방아. 오, 맛있다. 야, 음. 하지마. 안되채우또 아, 이거 뭐 먹고. 아, 이거 해달라고? 응. 이거 해달라고, 내가? 기요 <웃음> 아, 그래, 그래. 이거 할 거예요? 내가 해, 다 해줄게. 괜찮겠어? 한국이나베트남이나 어딜 가든 제가 세고만 까고 있어요 나아 우리 내... 할머니 아껌거지아 어. 내... 어. 내... 어. 내..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매월 님이 간간지러요아 이걸로 긁어줄까? 아니야, <웃음> 이걸로 해줄게 왜왜왜? 이걸로, <웃음> 이걸로 해줄까봐 어안술 응? <웃음>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해 <웃음> <왜요, 매일. 웃음> <웃음> 맨은 몇 살이셔? 음? 오빠 생각 많이 좋아해 <웃음> 오, 맞아요. 맞아요? 맞죠? 그러면 할머니는? 말머? 마말모 마이, 네. 혹시 그러면은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전쟁할 때 있었지? 어? 그만 는 말했죠. 엄마는 도망갔어. 아, 그러셨구나. 근데 여기 전쟁... 위험했구나, 여기가. 응, 오늘도... 아이고, 힘드셨겠다. <웃음> 한국 사람이 그러면 싫을 수도 있겠다. 컴싸워 <웃음> 컴사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혹시라도 은 한국 사람 왔다 워하서 미워하면 어떡하나 미워하면 미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아, <웃음> 할머니는 어디로 도망 아, 어 산에. 산으로 찬으로. 찬으로. 으로 찬으로. 로안으로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. 음, 맞아. <웃음> 음. 아지도 잡아. 그, 그 음... 음. 아 으으 사람들이 다 나만 봐어중국어한국 응, 네 한국어? 중고? <웃음> 중국 한국어? 국어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어 닭들 때문에. 어한 때문에 저도 못잤어요 왜? 어 아, 한국어? 한국어? 리어머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할머니 건강하세요. 네. 아 진. 어. 아 이만 동밖에 없어요. 2 20, 0만도 있잖아 여기. 야 그럼 오빠는 오빤... 아 오빠도 돈이 없구나. 야 우리 진짜 <웃음> 그지다 이때 그지. 우웅아 오늘 버스 우리가 딴 거, 지금 여기 보면 충전기도 있고, 깨끗해. 다 가져와. 야! 어, 꺼었어 추워. m o 잘 자, m o 리